안녕하세요 블로그 인포 제이드 입니다 여러분 이오스에 에어드랍이 이렇게나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영상의 댓글에 hg 초이 님께서 이오스 5월 10일 에어드랍 한데요 에어드랍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번에 비싸면서 안된대요. 라고 하셔서 제 급히 알아보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오스넥 에어드랍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었어요. 이번 영상에서는 5월 10일 정말 곧 있을 에볼루션 에어드랍이랑 그 뒤에 에어드랍들의 일정 그리고 이오스 메인넷 토큰 수왑이랑 어,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레지스터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후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. 총 정리를 해볼 건데 진짜 이틀도 안 남았죠. 그러면 은 에볼루션 에어드랍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는 즉시 레지스터를 하시고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5월 10일 이후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에볼루션 에어드랍은 놓쳐도 다른 에어드랍들도 더 많고요. 6월 2일 전에 영상을 보시면 은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레지스터를 해주셔서 제네시스, 메인넷에 토큰 수업 되기 전에 레지스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일정을 좀 살펴볼게요. 처음에 보여드린 코리오스닷 아이오에서 만든 이오스 에어드랍 타임라인이에요.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. 이오스 해징이라는 이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인데요. 5월 15일에 이오스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지갑을 스냅샷을 한 후에 6월 17일까지 에어드랍을 완료한다 하고요. 그리고 6월 2일에 두둥 제네시스 스냅샷 하잖아요. 제네시스 스냅샷을 바탕으로 메인넷 토큰 소업은 물론이고요. 이 체인스라는 이오스 기축 거래소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해요. 그래서 또 예전부터 이오스 서울 미덕 때부터 에어드랍을 발표를 했었던 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백화사전 있죠. 블록체인의 위키피디아. 에브리피디아가 에어드랍도 또 6월 1일 제네시스 스냅샷을 기준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늦으면 은 6월 2일이 아니고 6월 15일에 스냅샷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블록체인 급여 포털 서비스 홀스페이 는 100개 이상 보유하신 분 그리고 폴라리스는 엔터프라이즈급 EOS.IO 기반 블록체인 등등 여러가지 코인들이 에어드랍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월 2일에는 난리 나겠죠 EOS 일부를 매도한 저 자신 왜 그랬을까요? 과거에 나 진짜 왜 그랬니? 근데 이 타임라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에어드랍이 더 있어요 그게 이제 5월 10일에 되는 에볼루션 에어드랍인데 이오스 관련 정보는 지금 코리오스.io나 크리머7님의 스티밋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에볼루션 에어드랍이 왜 타임라인에 안 적혀 있었냐면요. 이오스 토큰 홀더들에게 주어지는 에어드랍이긴 한데 이오스 메인넷이랑은 별개로 이오스이오를 활용하는 을 자체 코인을 생성하는 다른 체인이래요. 그래서 철학적으로 약간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에어드랍 타임라인 목록에 제외되었다고 코리오스에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고요. 어, 코리오스의 코남님께서 곧블로인포 스튜디오에 방문을 하셔서 이오스 메인넷 관련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. 진짜 기대해주세요. 여러분. 너무너무 설레요. 코남님 기다리고 있을게요. 꼭 와주세요. 자, 에볼루션의 이니셜 에어드랍. 스냅샷 날짜가 5월 10일 오후 5시 30분 UTC 시간이에요. 그러면 은 한국은 9시간이 더 빠르니까 11일 오전 2시 30분인가요? 근데 이 전에 전송을 다 완료하셔야 되고 이 사이트에서는 어, 2시 30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레지스터를 완료하셔야 를 되니까 최대한 10일 오전까지는 다 끝내시는 게 솔직히 훨씬 마음이 편하시겠죠. 그래서 이번에 에볼루션 에어드랍은 어, 이니셜이랑 스케일이 두번 있는데 5월 10일에 하는 건 이니셜이고 이오스 25개 이상, 최소 25개. 그래서 이오스.io에 레지스터를 한 개인 지갑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점이 최소 이오스 25개는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또 이, 이더리움이 최소 0.025 이더는 보유해야 를 된다. 그래서 아... 이더리움 없는데... 며칠만 더 일찍 했으면 안 내도 될 뻔했네요. 이걸안 읽었으면 저는 이 o 스 보내놓고도 레지스터 해놓고 이더리움 없어서 진짜 못 받을 뻔했어요. <웃음> 근데 이더리움은 진짜 왜 필요한 거지? 아시는 분? 아니, 뭐 착불 같은 건가? 이 에어드랍의 가스를 제가 계산해야 되나요? 일단 어쨌든 이더리움이 필요하대요. 근데 레지스터를 하는데도 이더리움이 필요하거든요. 대충 0.004이더 정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0.025이더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? 이더리움의 송금 수수료가 비싸니까 여러 번또 출금하기 귀찮잖아요. 이오스덱은 빗썸이 지원을 해줘서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에볼루션 에어드랍은 거래소 지갑은 안 된다고 하니까요. 우리 빨리 개인지갑에 넣도록 합시다. 우선 마이더월렛 지갑을 만들 거예요. 이미 만드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마이더 h e w 컴 l l 에 가셔서요 주소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앞에 그리고 초록색으로 m y t h e w o l l e i n c u s 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뭐 북마크에 저장해놓으라고 하니까 해놓으면 좋고요 일단은 주소를 확인을 꼭 하시고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세요 그리고 뉴 e w w 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적으세요 그리고 지갑 생성을 누르시면 은 지갑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운을 받아주시고 위치도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USB에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운받은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을 하셨으면 Continue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Private Key 누구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본인만 하시고 절대 절대 엄마, 아빠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복사를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종이지갑도 인쇄를 해두세요 그리고 Private Key도 진짜 그냥 아무 때나 저처럼 위험한데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. <웃음> 그러면 지갑 액세스가 이제 가능해지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다운받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비밀번호로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. 아님뭐 사실 저는 메타마스크를 이용을 잘 하는데 그것까지 사용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그냥 사용 안 할게요 방금 지갑은 제가 어떻게 새 지갑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하나 만든 거고요 저는 제 지갑을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지갑의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해서요 거래소에 가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출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갑으로 할 거니까 출금에 들어가셔서 이더리움 누르시고 지갑 주소를 넣어요 그리고 정상 주소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금액이랑 OTP번호랑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간이 콩만 하니까 지갑 주소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일치하죠? 네일치화면을 출금 요청을 하세요 몇분안 걸려요 진짜 얼마 안 걸리는데 수수료가 엄청 비싸서 그렇지 진짜 0.01 리더 실화? 너무 비싸 여튼 출금 하시고요 먼저 출금이랑 입금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. 우리의 이더는 소중하니까요 마이 더월렛에 가주세요. 지금은 잔액이 0.0075 이더죠. 아래 트랜잭션 내역에 이더를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러면 은 39초 전에 인, 입금되고 있는 거래가 있다고 나옵니다. 그러면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 입금이 잘 됐어요. 그러면 은 우리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출금을 해줘요 빗썸에서 거래내역 현황을 누르셔도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이번에는 이더가 아니라 이오스이기 때문에 토큰에 가셔서 이오스 입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 빠르죠? 몇초 전에 한거 벌써 됐어요. 잔액 달라지신 거 보이시죠? 이더가 지금 0.0304 이더로 됐고요. 레지스터하고도 0.025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너무 불안한데? <웃음>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자 일단 이더랑 이오스를 옮겼으니까 레지스터를 이제 해봅시다 이 eos.io에 가세요 웹사이트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오스 예쁘죠 그 아래 보시면은 이오스 판매가 거의 끝났어요 와 진짜 몇 시간 전만 해도 174개 이더였거든요 지금 이더 5 9 4요와 대박 g e t e o 에 가셔서 다 체크하시고 중국인 미국인 아니니까 Continue 누르시면은 안에 레지스터를 합니다 레지스터를 클릭을 하시고 6월 1일 전에 해야 된다고 나오죠 자 마이더월렛 누르시고 제너레이트 이오스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의 이오스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가 나와요 매우 소중하게 해주시고요 프라이빗키는 절대 유출하시면 안 돼요 마이더월렛으로 가셔서요 컨트 l 트로 들어가주세요 컨트롯트 드롭 박스에 가시면 이오스 컨트리뷰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액세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받은 이오스 퍼블릭 키를 넣으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selector i o n 에서 register를 찾아주세요. register 누르시면은 키 스트링에 아까 복사한 이오스 퍼블릭 키 있죠. 그걸 넣어주세요.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갑을 다시 액세스를 해주세요. 그래서 다 쓰셨으면 쓰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떠요. 보낼 수량은 0이고이 숫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트랜잭션 생성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를 누르시면은 아래 초록색 바가 뜨죠 트랜잭션 복사하려고 했는데 날라가 버렸네 자 모르고 트랜잭션 주소를 날려버렸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갑에 들어가니까 가스가 빠져있네요 음또 다행히 0.025 이더보다 많이 남았어요 <웃음> 완전 아슬아슬했네요 에볼루션 그래도 받을 수 있겠어요 매우 매우 아슬아슬했어 아 정확히 0.025 바보처럼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, 이호스는 그대로 있죠. 전송한 게 아니니까요. 이호스는 그대로 있을 거고 자, 레지스터를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.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 주세요. 그리고 컨트롤에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이오스 컨트리뷰션을 눌러주세요. 이번에는 레지스터 아니고요. 키즈를 찾아주세요. 그리고 아까 복사한 제 지갑 주소 있죠?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누르시면 은 아까 복사해두었던 이오스 퍼블릭키가 나와요. 그러면 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내 퍼블릭키랑 얘 퍼블릭키랑 맞나? 라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애죠? 그러면 레지스터가 완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완료하셨으면은 스냅샷을 위해서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프라이빗키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오스 산 친구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코리오스의 코남님이 오셔서 이오스 에어드락 관련이랑 메인넷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너무 좋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정말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 또 봐요 안녕